오늘 저희 현출이 스튜디오에 드디어 엑스서니가 강행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그거 아시죠? 들어올 땐 지금 마음대로 들어오셨는데 나나가왜못나가냐면은 <웃음> 여기서 지금 오늘 한 18짜리 5개 깨고 19짜리 5개 깰 때까지 못 나가요. <웃음>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잘 준비해보셨어요? <웃음> 아, 자거가야지 누워야 돼요? 여기서 누워서 <웃음> 너, 너, 너, 너, <웃음> 누워 누워 누워 주무셔야 돼 <웃음> 그럴 땐때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가긴 힘듭니다. 그런 곳에 오셨어요. 개미지옥이거든요 개미지역. 티셔츠. 오늘 티셔츠 입었어요. 뒤에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어, 너무 이쁘다, 근데 너무 흰색이라 <웃음> 예, 너무 예뻐요. 사실 특별 제작이거든요. 그럼 이 템만 맞춘 거. 네. 아 진짜 세 개밖에 없어요? 어, 저희 세밖에 아, 뭐, 없어요. 면티 제작했어요. 어, 몰라네. <웃음> 안 나오면 더 깔끔할 것 같지. 아오나 이래도. 이거 약간 희귀한 장면 아니에요? <웃음> 치마 입고 그것 뭔가 지금 그거 같애 보자 도다안 먹어 다 아줌마? 야, 그렇다, 아줌마 아줌마 <웃음> 아줌마 요구르트 한번 사주세요 뭐, 어떻저 살살 봤지? 조용한 환경이니까 그렇게 하게 되나? 네. 가운데 한번 놀고, 음. 지금? 엑스 써니 엑스 이렇게 되는구나. 네, 양쪽에 더블트라서 엑스붙인 거예요. 아, 오, 더블트라서 멋있는데? 아, 더블트스서할 나왔을 때 거의 시작해가지고 아이디 못아 만들자는데. 지아 走，走，走，走啊！ 어떻게 생겼는귀여 기억... 어떻게 생겼는데? 툭탁 아이고 안 들어요 저희 PC 방은. <목소리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아 아니, 아니야. 와 잘한다. 아니 여기서 하면 실력 늘겠다 진짜 집중이 잘 돼? 소리도 잘잘 들린다. 그데발코리만 시간 당 만원. 시간 딱 맞아. 근데 이제... 이 어... 어... 어... 어... 진짜 무서웠지? 네. 네. 아, 안 진짜 어 해? 무이야 막판이야, 상이야, 뭐할까1 8 짜리 올라가, 십팔 짜리. 팔? 18? 우뭐 그때 언니 뭐간거 아, 뭐였지? 나 거의 다못 했어. 어십 짜리 뭘불는데갈시나이 갈신아 어떻게 했어? 동현 때문에. 나 이거 어깨거든 아리또발이 나도 음. 어려워서 나 가시나 근데, 가시나 근데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나도 몰라. 이거는 <웃음> <웃음> 어려. 이거, 이걸로 입문을 안 했단 말이야? 대체 뭘로 입문했어? 뭘로 입문했어 진짜? 뭘로 안 해놨단 말이야? 이게 입문 도동이잖가시나했겠나가시나 아, 아, 모르겠어 그리고 가시나 폭타가 아니다 그래도 어렵잖아 아, 급파, 진짜 어려워 어디야 어디야 언제 어디 됐 <웃음> 아, 진짜 다 왔어 이거 그냥 근데 이게 원래 <웃음> 스타일에서 이거가 제일 쉽대 이거 이거 입는 거. 15야아나다 야구르트 마트나가십다 야구르트 아줌마 나가십다야트아줌나가신다와왜 이렇게 잘해 많이 들었죠 언니? 아, 그래? 많이 는 정도가 아니야 많이 들었어 발판을 <웃음> 아, 뒤집어 놓으셨어 에스! <웃음> 발판을 뒤집어 놓으셨다 <웃음>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개그런이야 <웃음> 언니 그러니까. 어. 네, 네, 네. 이렇게, 음, 예쁜 척 하면 좀 되지. 아 <웃음> 아! 아! 나 풀포 예선 탈락했어. 언니 아. <웃음> 이게 예선곡이었거든. 아. 아, 많이 늘었어 밀미스? 밀미스? 밀미스? 밀미스인 것 같아 신베스 갈았는데? 어? 그러네? 어, <웃음> 다시 갈아야겠는데? 어머신베스 아, 갈았다고? 멋있다 어 그렇네? 여기는 찾아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흉추리가 곡을 다 골라 드려요. 저희가 세팅을 해 드립니다. 네, 어서 오시죠. 본인에게 해드립니다. 알맞은 곡으로 골라 드렸어요. 네, 네, 네. 파이팅! 파이팅! <웃음> 노래를 부르면 딴단할수 있어. 겹발이에요. 겹발은 많이 안 나와. 노래 잘 모르겠어. 어? 그렇지! 짠 딱! 밟고! 그렇지! 그렇지! 야, 어. 티만리 좋아 그래도 만한데 이게 좀 나중에. 다다다다 <웃음> 다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어, 박제 엄청 잘 타네. 아니야, 아니야, 공파. 뭐, 설명해줘서. 그렇지. 아 어, 이제 폭탄. 아 제발 폭탄. <웃음> 파 넘기면 돼 그렇지! 마지막! 어, 것 아! 깬것 같은데? 죽었어 죽어아 진짜 아깝다 근데 아아 온몸이도 봤어 가어 근데 깰수 있지 다음에는 깰수 어. 있어? 아못깼한번갈 잡. 잡. 잡. 잘 봐야 돼할수 있어 할수 있어 현출이에서 20개자 20개? 음. 이없어 이렇게 자할수 있어. <웃음> 안 죽었어. 그렇지. 한짝 탔어. 빨라져.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그대로 그렇지. 왜요? 아나 그거 내린 거못 봤는데. 이한번더 나와. 그건 쉬운 거야 쉬운 거. 잘하고 있어. 이제 빨라져. 아니, 어. 뭔가... 잘하지. 홍님같아요 홍수님 맞아요. 홍아니아아아다 용모이거든 어, 이건 용모시라서 써니가 한번 보면 이제 깰수 있어. 됐는데. 어. 아, 와, 근데 진짜 처음 하는 분들 잘한다. 나 이거 처음 했을 때 이렇게는 못했어. 맞아. 아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와. 아 너무 힘들어.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잘했어, 근데. 아 진짜 잘했다. A야 A. 아, 이거 와, 이거는. 이거 진짜 9 0원이야어 이거 진짜 900원. <웃음> 아니 내가 언니한테 언니 계속 속출을 해주는 거예요. 언니 멋있다 이랬는데 언니가 오송출이었다고뭐안 <웃음> 들려? 나 지금 안 들려? 송출이었다고 <웃음> 언니 할라고? 이제 그만. 인사, 인사하는 거 찍어야지. 아, 언니, 아니, 아니, 인사. 아, 그만이야. 안 돼, 아니. 언니. 아니, 안 끝났어.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집에 갈라고 하네. 에이, 지금, 몰라.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고객님이 원하시는데요. 집에 안 보낼게요. 아, 아니. 안녕히 계세요. 아,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고 <웃음>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해요. 아. <웃음> 와. 된 거예요. 여기가 처음만 끝이야. 이게. 아니야 뒤쪽도 믿심이 있어야 어. 돼. 많이 있어. 맞아. 그 계속 그냥 달리는 거밖에 안 어. 나와. 뭐야? 파이트하는 카 거예요? 여보, 박자 빨리 빨리. 오, 가는 게 아니에요. <웃음> 어떡해 언니.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오, <웃음> 기절해. 가서 가서. 근데 빨라. 와왜 이렇게 빨라져? 내가 못 깨는 이유 알겠죠? 언니 믿심 부족해서. 이것도 네, <웃음> 나...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진짜. 처음 처음도 어려운데 처음이 엄청 어려운데 나음 어렵고 마지막로 멋있다 좋았어 이피 이피 이피도 어떤 한번 밟아보세요 오예아 아, 아, 이거 싫어하네 좋아. 싫어하는 것도 해야 돼요 언니 맞아, 여기 맞아. 와서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어? 또 어? 부르면은 어? 어? 저 일이 있어가지고요. 아, 네. 저바빠가지고요 그럼 나눠. 그래서 <웃음> 가가지고 그 영상 올릴 때 폭출이 걔네들이 나를. <웃음> 거기는 절대 못 넣어. 저 거기는, <웃음> 거기는 절대 개미지옥이다. 거구나. 어. 와 근데 언니 진짜 잘한다. 많이 늘었다. 아, 괜찮아, 배드야. 배드야, 배드야. 괜찮아. 아 미쳤다 괜찮아 괜찮아 움직여 호영님이야? 아, <웃음> 근데 한마디 해형 뭐하자래 아, 지금 여기 세선이랑 우리 해원이랑 와가지고 상가에 있어 나 너무 웃겨 진짜 자기 뭐에 자기 생각 안 났네 나 아셔? 예, 알죠 알죠 같이 찍은 영상 보셨거든요 아 진짜 영상 봤어요? 어어 어어 어어 사이트에 올라고 코치님 같아요. 안 돼. 이 아니, 아니야. 아니. 여기만 여기만.